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이 1989년입니다.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세입자는 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 속에 살아왔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발의하고 나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제가 발의했던 것이고요. 어, 오히려 이번에 발의하면서 다소 내용을 완화한 것입니다. 국,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989년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차임이 급등해서 주택임대차 시장이 교란됐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에 한국주택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법 개정으로 오히려 90년대 초반에 이후 임대료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잦은 계약갱신기간이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고요. 독일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없는 임대차 계약이 원칙입니다. 또 가까운 일본 역시 임대차 기간을 20년 이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에 임대차 기간을 보호하는 것은 예외적인 입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의 핵심은 30년 동안 보호되지 못했던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